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릿지 동아시아 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춘추 전국시대의 전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전국 치름 가운데 진나라가 법과 사상을 바탕으로 빠른 부국강병의 개혁을 이루어내서그 힘을 바탕으로 기원전 221년에 중국의 통일을 달성하였다 라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가 어떻게 새로운 중국을 통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쩌다 망했는지 이런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 포사라는 여자가 너무너무 예뻐서 기러기가 날아가다가 날갯짓을 잊어서 땅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네, 어, 헷갈렸어요. 나중에 나오는 한나라 때 나오는 왕소군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예뻤다고 하고요. 포사는 어떻게 예뻤다라고 하냐면은, 빨래터에, 냇가에 빨래를 하러 갔는데, 물 속에 물고기가 이 포사의 얼굴이 너무 예뻐서 멍 때리고 쳐다보다가 헤엄칠 하는 거, 헤엄치는 걸 잊어버려서 물 속에 뽀로로 가라앉았다라는, 뭐, 요런 정도로 예뻤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요. 역시나 참 창의적이네요. 그죠? 옛날 사람들. 음. 자, 어, 어쨌든 이게 유튜브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제공하는 유익한 채널이기 때문에, 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잘못된 내용, 바로 잡습니다. 음. 자, 진나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중국의 통일을 달성한 진나라의 왕. 영정 또는 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람은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중국을 통일한다라는 이 위대한 업적 천하를 통일했다라는 위대한 업적은 그 이전에 어떠한 왕들도 하지 못했던 일인데 나를 그런 왕들하고 똑같이 왕이라고 불러서 되겠느냐. 좀더 멋지고 권위있는 이름을 지어올려라 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신하들이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글자를 골라서 오케이 그럼 나를 앞으로 뭐라고 불러라 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황제의 시작이므로 나를 뭐라고 불러라 시황제라고 불러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을 시황제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이 사람을 진시황 또는 진시황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진시황제가 실시했었던 여러가지 정책들 시험에 대단히 잘 나옵니다. 이번 우리 학기 기말고사에서 당연히 출제가 한 문제 이상은 될 거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꼭 어,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부분이 되겠어요. 대단히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음. 물론 시험에 안될 수도 있어요. 음. 워낙 범위가 넓어서. 자 아무튼 이 진의시 황제가 여러가지 정책들을 실시하는데 그가 실시했던 여러가지 정책들에는 모두 공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만드는 것이에요. 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만들어야 했느냐? 지금 시황제는 어떤 시대를 어떤 나라를 통일했나요?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통일했어요. 그죠? 자, 애당초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분열과 혼란의 시대가 왜 나타났니? 제후들한테 그렇죠 제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힘을 준 봉건제라는 제도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지방세력에게 권력을 나누어 주는 형태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지방분권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세력들에게 지나치게 큰 힘을 줬기 때문에 그들이 성장해서 나라를 여러 개로 쪼개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황제 입장에서는 다시는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권력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었다 중앙, 자신에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황제라고 하는 새로운 군주의 치고를 제정한 것도 마찬가지의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권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이기 위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멋있는 이름을 짓도록 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자. 이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지방 분권적인 제도였기 때문에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봉건제라는 제도 완전히 폐지하고요. 군현제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를 전국에 걸쳐서 실시하게 됩니다. 진이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먼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제도를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중국 전체에 적용해서 실시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군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도이길래 지방분권적인 봉건제와는 다른 중앙집권적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느냐. 자, 봉건제는 어떤 제도였나요? 왕이 있긴 하지만 다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이 미치는 영역만 통치했어요. 그죠? 그리고 각각의 지역에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는 누구를 임명했습니까? 재후라는 사람들을 임명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재후라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기가 왕으로부터 받은 땅을 직접 다 통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땅을 또 나누어 주었어요? 아, 네. 경이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죠? 왕이 재후를 임명하면 재후가 경대부를 임명하는 방식이었어요. 재후가 되면 언제까지 재후하나요? 죽을 때까지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후나 병대부가 통치하는 영역에 대해서 왕이 개입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죽을 때까지 자기가 그땅 안에서는 마치 왕처럼 행동하면서 충분히 힘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바로 봉건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다 못하면 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재후나 경대부 자리 세습이 되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줘서 아버지 거 이어받아서도 그대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대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재후나 경대부의 힘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던 제도가 바로 이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황제는 어떤 제도를 전국에 걸쳐서 실시했느냐? 군현제란 이런 제도였습니다. 황제가 있어요. 그리고 전국을 36개의 군과 수백 개의 현으로 나눕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은 36개의 도와 그 아래 시 군으로 나누었다. 라고 이렇게 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군을 다스릴 사람을 군수, 현을 다스릴 사람을 현령으로 해서 그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관리로 임명을 해서 파견을 했는데요. 자 봅시다. 왕이 제후를 임명했지만 제후는 누가 임명해요? 아, 경대부는 누가 임명해요? 재후가 임명했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구년제는 현령을 군수가 임명하지 않아요. 군수도 현령이든 모두 누가 임명한다? 황제가, 그렇죠? 황제가 자신이 믿을만한 관리를 유능한 사람을 직접 결정해서 임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령은 군수에게 충성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나는 황제의 직속 신하인데 굳이 군수에게 잘 보일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군수가 만약에 지방에서 못된 짓을 꾸민다. 현량이 바로 발각하고 황제에게 보고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게다가 이들 어쨌든 지방 관이에요.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에 불과하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임기 3년 내지 5년 정도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임기가 끝나면은요?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황제가 임명한 새로운 관리에 의해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힘을 기른다. 이런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불가능해요. 그죠 때가 되면 옮겨야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거기 완전히 홈그라운드로 만들면서 힘을 키운다.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자, 제후들의 경우에는 왕의 개입 없이 자기가 알아서 통치했지만 이들은요. 그저 황제가 임명한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들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은 황제가 명령,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냥 그것을 따를 뿐이며, 자식에게도 자식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황제의 명령이 군수와 현령을 통해서 전국에 직접 전달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한 제도 그게 바로 군현제라고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봉건제 중랑 군현제 중에 뭐가 더 뛰어난 제도인 것 같아요? 음, 당연히 음. 군현제예요 그렇죠? 봉건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강력한 새로운 지방제도 통치제도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군현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 자 옆사람 한번좀 때려주세요 어. 이보세요 어. 아, 영상에 네 이름 나와서 안되는데 이 어. 앞팔 한대좀 발로 차주, 차줄래? 음. 네, 아이고. 정신 차리세요 음. 그럴 수 있어요 졸리죠 피곤한 목요일이고 자 봅시다 그리고 시황제는 3 0 9경의관률제를 시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황제 아래 관리들의 높낮이를 정해서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식 관료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공이란 여기 나와 있는 어사대부 승상 태위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요. 구경이란 그 아래에 있는 이런 고위 관리들을 말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황제가 말 한마디 던지면 알아서 그 황제의 명령을 아래로 전달하고 시행하는 그런 어떤 조직적인 관료 제도를 만들어서 중앙집권체제를 이룩하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네. 음, 넘어가도 될까요? 네, 정 졸리신 분들은 뒤에 졸지 않도록 키높이 책상 있습니다. 그죠? 떠들 때만 나가서 서기지 마시고, 졸릴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봅시다. 시황제는요.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화폐와 문자와 도량형을 통일했습니다. 도량형이란 무엇이냐? 선생님이 옆에다가 써 놨죠. 그죠? 길이나 무게, 부피를 재는 다리를 일컬어 도량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날에는 길이를 재기 위해서 어떠한 도량형을 사용하나요? 우리는 그렇죠. 센티미터. 그렇죠. 미터를 쓰죠.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를 쓰죠. 무게를 잴 때는 그램을 씁니다, 그죠? 미리그램, 킬로그램, 그을 쓰죠. 부피를 잴 때는요, 제곱미터. 네, 뭐 제곱미터라든지 리터를 쓰죠, 그죠? 1리터, 1 m 리리터뭐 이런 거 쓰죠, 그죠? 자, 당시 각각의 나라들마다 사용하고 있었던 도량형이 제마다다 달랐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이전에 각각의 나라들이 사용했던 화폐도 저마다 달랐고 문자도 저마다 다 달랐어요 그것을 하나로 통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나? 선생님이 진해시왕제가 실시했었던 모든 정책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그랬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만드는 데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봅시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용하는 문자가 다르면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까요? 시용... 지역 나뉘어요 나뉘어요? 의사소통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뭐가 잘 안될까? 어,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황제가 명령을 내리잖아. 지방에다가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럼 황제가 직접 달려와서 말로 전달하나? 아니요. 전해요 어, 뭘로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고, 이렇게 전해요? 그렇죠. 문서로 전달을 해요. 황제의 명령은 문서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황제가 쓰는 글자랑 지방관이 쓰는 문자가 달라서 황제가 내린 명령을 읽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황제 명령이 지방에 전달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중앙에서 전국을 초과적으로 하나로 통치를 하려면 문자를 하나로 만들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를 통일한 겁니다. 화폐랑 도량상은 왜 통일했을까? 지역마다 뭐 물건을 사고 팔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있지만 가장 핵심은 뭘까요? 인나라가 이겼으니까 마음대로 하려고. 마음대로 하려고. 뭐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럼 뭘 마음대로 하지? 자, 나라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네. 어, 돈걷어야지 세금 걷어야될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다르고 도량형이 다르면 똑같은 기준으로 세금 걷을 수 있을까? 음. 아니에요, 그죠? 불편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라 전체의 동일한 기준으로 효과적으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는 화폐나 도량형 이런 것들을 통일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목적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이루는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도로망을 정비한 것도 마찬가지의 목적이죠. 중앙에서 터졌을 때, 지방에서 일이 터졌을 때 그거 소식이 중앙에 빨리 전달이 되려면 그 소식을 말탄 관리가 빨리 와서 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중앙에서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빨리 제압할 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도로망을 정비한 것 역시 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황제는 나라를 영토적으로만 통일한 사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국을 통일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중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체성, 문화적인 정체성,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중국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차이나나. 차이나라. 차이나라, 그죠? 왜 차이나라 그런지 아나요? 그냥 차이나라라고 불렀지 그죠? 왜 차이나라는지 몰랐죠 그죠? 요거 따로 떼서 읽으면 뭐가 돼요? 진지. 진나라가 돼요 그죠? 그래서 어. 차이나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외국의 사람들이 아 저기는 진나라야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차이나 라는 요런 어떤 용어가 만들어지기도 한 것입니다 시황제는요 영포랑 문화뿐만 아니라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도 하나로 통일하려 하였습니다. 그래야 나라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국가로 거듭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의 생각이랑 똑같이 만들려고 했을까? 당연히 시황제의 머릿속에 있는 사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겠죠. 그죠? 진나라는 무슨 사상을 바탕으로 성공한 나라예요? 법과 사상을 아, 바탕으로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든 중국의 백성들이 법과적으로 생각하고, 법과적으로 행동을 따르고, 법과적으로 법과 법가 제도를 지키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세게. 세게 해야 돼요? 자, 봅시다. 음. 사실, 진나라의 법과적 통치,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다시피, 굉장히 엄격하고 가혹했어요. 그죠? 그거를 수백 년에 걸쳐서 천천히 받아들인 통일 이전의 진나라 사람들은 큰 거부감이 없었어.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것이 적용을 받게 된 나머지 지역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혼란스럽고, 혼란스럽고 또. 반발.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됐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법가적 통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는데 그 주된 근거는 어디에 있었느냐? 유가사상이라든지 도가사상이라든지 묵가사상이라든지 저마다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한 사상들을 근거로 해서 법가 사상 위주의 통치를 마구마구 비판을 해요. 그래서 시황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법가 이외의 다른 사상을? 없애요. 없애야겠다. 그래야 얘네들이 법가적 사상만 생각을 하고 반발을 하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무엇이냐면, 분서, 갱유라는 사건이에요. 분서, 책을 불태우고, 갱유, 유학자, 학자들을 파묻었다라는 사건이거든요. 자, 봅시다. 사상은 어디에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두 군데. 어디 있습니까? 책. 책에 적혀 있고요. 마음속에.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책에 있는 법과 이외의 사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책을 불태운 겁니다. 다만 의약, 치료하는 법이라든지, 전복, 점치는 법이라든지, 농업, 농사짓는 법 이런 것들을 기록한 실용적인 책들은 굳이 불태우지 않고 놔뒀습니다. 하지만 법과 이외의 다른 사상을 담고 있는 책들은 전부 다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자. 책은 불타면 없어지죠 그죠 사람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상은 어떻게 해야지 없어집니까? 죽여요. 죽여야 없어지죠 그죠 그래서 진나라의 법가적 사상을 중심으로 한 통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모아다가 땅을 파가지고 파묻어버린 거예요 a 시끄러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흙으로 덮어버린 거죠 음. 굉장히 강력하고 가혹하게 법가적 통치를 이루어냈다라고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도 사상으로서도 중국을 통일하려 한 인물이 바로 진의 시황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중앙집권 체제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한데요 그래도 시황제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리장성의 건설 이에요 왜 이걸 만들어야 했느냐 우리가 이제 한 다다음 시간쯤에 배우겠습니다마는 춘 춘추전국시대때 북쪽에서 내려온 흉노라고 하는 강력한 유목민족이 있었고 그들로부터 중국은 약탈이나 침략을 당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큰 성벽을 만든 겁니다. 굳이 성벽을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쳐들어올 때마다 싸워서 막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수 네 그렇죠. 흉노 유목민족이에요. 뭘 타고 다녀요? 맞다. 말 타고 다녀요. 그렇죠. 기동력이 빠르기 때문에 첫 번째 언제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두 번째 어디로 쳐들어올지 몰라요. 세 번째 쳐들어왔다고 해서 때려잡으러 가보면 이미 약탈하고 말 타고 도망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그렇죠. 말 타고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다만, 시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건 아니에요. 흉노의 피해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춘추 전국 시대 때부터 이미 북쪽에 있는 나라들 저마다 장성을, 긴 성벽을 가지고 있었어. 시왕제는 그것을 바탕으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긴 장성을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되나요? 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볼수 있는 중국에 가면 볼수 있는 만리장성은 이때 거는 아니고요. 나중에 명나라 때 다시 만들어진 만리장성이에요. 음. 자, 한편 남쪽으로 진출해서 북부 베트남 지역까지 나라의 영토를 넓히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네, 얘기 들어보면은 그런 것 같죠. 그죠? 실제로 물한 방울 셀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중앙측권 체제를 만드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진나라가 왜 망했을까? 자, 중국을 통일한 게 기원전 221년인데 진나라가 망한 거 언제라고 돼 있어요? 음... 기원전 206년이네요. 불과 몇년 만에 망했어요? 중국을 통일한 지 15년 만에 망했네요. 그죠? 왜 망했는지 그과정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음. 씨 오늘 수업 너무 일찍 끝나겠는데? 응. 어, 좀더 해야겠다 그러면은. 빨리 나왔어? 응. 자 봅시다. 시황제가 죽은 이후에 진나라의 국력이 급격하게 빠르게 쇠퇴하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돼요. 자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시황제라는 인물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황제의 경우에는요.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어... 페이지가 넘어갔군요. 미안해요. 시왕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잔인하고 또 의심이 많은 성격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분서 갱류 같은 그런 어떤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도 있었던 것이겠죠. 그죠? 자, 하지만 마냥 미워할 수만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성격을 갖게 된 데에는 다 나름의 성장의 배경이 있습니다. 시왕제는요, 어렸을 때 진나라에 안 살고요. 조나라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거기가 진나라의 적국이었고요. 진랑 조나라 사이에 평화조약에 맺어지게 되면서 인질로 잡혀가서 거기서 살았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시황제의 아버지가 왕자 시절에 인질로 잡혀갔고요. 시황제는그인질 생활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음. 자, 적국의 왕자가 인질로 잡혀있어요. 대접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빠요. 이제 간신히 먹고 살 정도만 살려만 놓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살았대요. 게다가 나중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겠다고 나라로 돌아가 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엄마랑 둘이서 정말로 정말로 힘들게 적국에서 간신히 먹고 살 정도로 어 힘들게 살았다고 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진 나라로 돌아오게 되고요. 어린 나이에 진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남의 나라에서 크고 자란 어린 왕 진나라 사람들이 얘를 제대로 된 왕으로 인정을 했을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죠 이 어린 왕 역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간신히 간신히 자신의 어떤 왕위를 지키고 나중에서야 비로소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으로 힘들게 커 갔습니다 어, 이 권력 싸움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죠? 비열하고요, 그죠? 그러고 또 험난한 성장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음. 결정타는요, 엄마한테 먹어요. 이 시황제의 어머니, 시황제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외로워합니다. 그래서 애인을 사겨요 시황제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뭐 크게 신경 안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엄마가 애인한테 너무 깊게 빠져요 애인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시황제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생겨요 어린 남자애들 두 명이 엄마랑 엄마 애인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애인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어떤 일을 꾸미느냐? 그렇죠. 걔네들을 진나라의 왕으로 만들기 위한 반란을 꾸미게 됩니다. 음. 시황제는 워낙 유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파악하고 진 반란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순식간에 제압해 버립니다. 자,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는? 입었어요. 그렇죠? 굉장히 크게 입었어요. 그렇죠? 누가 날 죽이라고 한 거야? 엄마가 날 죽이려고 한거야, 그지 엄마가 새로 나온 자식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지고 걔를 내 자리에 앉히려고 했어 그가 받은, 받았던 받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너무나도 실망이 크고 흥분했던 시황제는 엄마가 보는 앞에서 얘네가 그렇게 엄마한테 소중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걔네 두 명을 자루에 다 담은 다음에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야구방망이로 어, 때려가지고 죽였다라는 뭐 이런 얘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음. 아까 어떤 성격이라 그랬어요? 잔인하고 의심 많은 성격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러한 성장 과정을 거친 사람이 당연히 그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죠? 자, 엄마를 못 믿는 사람이, 엄마한테 배신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없어요. 그죠? 이 사람은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철저히 비밀로 하고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꽁꽁 가둬놓고 혼자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유능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어요. 하루에 4시간씩 잤대요. 나머지 일은 전부 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나라가 발전하고 중국의 통일이라는 일을 성공시킬 수도 있었던 것이에요.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체제가 성공하기 위한 제일 조건은 뭘까? 모든 권력이 황제에게 있으니까. 황제가 유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 성공하는 거예요. 그죠? 망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요? 황제가? 무능하고 일안 하면 은막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나라는 바로 이 개인의 능력에 힘입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의심 많은 시황제가 죽었어요. 왜한 사람 죽었다고 해서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느냐?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어요. 시황제 의심이 많아서 중국을 통일하고 난 이후에도 나의 명령이 지방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제일 많이 한게 뭐냐? 마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내가 명령 내린 거 저기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어느 날 마차가 도착했어요. 황제 옆에 우리 환관이라 그러죠. 조선에서는 내시, 왕이나 황제 옆에서 그의 수발을 드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전화 도착했습니다. 황제피아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차에서 아무 대답도 없고 움직이지 않는 거야. 아, 좀 걸리나 보다. 기다려보고 내리세요라고 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 그래서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마차문을 열어봤더니 죽어있었어요. 죽을 거를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고 본인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래 권력을 물려주는 일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준비 아무것도 없이 덜컥 죽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것을 알게 된환관들 나쁜 음모를 꾸밉니다. 황제가 죽은 거. 아무도 모르지. 그러면은 우리끼리 황제의 죽음을 숨기고 황제의 명령을 날조해서 위조해서 우리의 이익을 채워보자라는 이런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제의 명령 환관을 통해서 전달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환관들은 황제가 내린 적이 없는 죽었으니까 명령을 내릴 리가 없지. 시황제가 내린 적이 없는 명령을 자기들 마음대로 날조를 해서 도장 찍어가지고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였느냐? 자, 시황제에게는 아들이 두명 있었어요. 진작부터 똑똑하고 유능해서 다음 황제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첫째 아들 부소와 진작부터 멍청하고 무능해서 얘는 도저히 황제감이 아니라고 야 생각했던 호회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 황관들이 뭘 했을까요? 호회 네, 얘를 불효자라고 죽이고요. 얘를 황제로 만듭니다. 첫째 아들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무능하고 멍청한 둘째 아들이 이세 황제, 두 번째 황제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황관들이 그 멍청한 둘째 아들을 조정해가지고 자기들 입속을 채우면서 정치가 개판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서 진나라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원인 외에도요 사실은 진나라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자, 첫 번째 네. 시황제는 대규모 품목공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큰 공사들을 많이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만리장성 말이 쉽지 그지 그먼 길을 다 거대한 성벽으로 세워서 막는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누가 다 만들었을까? 백성. 백성들이 동원됐겠죠 누구 돈으로 만들었을까? 백성. 음. 세금. 백성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었겠죠 <웃음> 그러면 은 백성들은 만리장성을 만들는데 동원되고 세금 내고 하니까 행복했을까? 아니에요. 무시무시 괴로웠을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것을 거부할 수 없어요. 왜? 이 명령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 죽어요. 죽어요. 그죠? 엄격한 법치와 과학한 형벌에 의해서 처벌받으니까 싫어도, 너무너무 괴로워도 그저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계속 뭐가 쌓여갔던 걸까요? 나라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던 겁니다. 그죠? 만리장성? 그래! 흉노를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라칠수 있어. 하지만 시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아방궁이라는 거대한 궁전을 지었다고 해요. 지금은 남아있지 않아서 얼마나 컸는지 화려한지알수 없지만 무지무지 크고 화려했다고 라 하고요. 자기의 죽음을 대비해서 무덤을 미리 만든도록 하였습니다. 진시황릉이라고 하는 것인데 드론는 봤나요? 네. 네, 선생님도 대학생 때 여행가서 봤는데요. 자, 지금은 공개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진시황릉 가운데 병마용갱이라고 해서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도 시황제를 지킬 군인들을 군대를 흙으로, 인형으로 빚어가지고 세워놓은 부분이 바로 이진시황릉의 병마용갱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무덤 전체 다가 아니라 무덤을 지킬 군대를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곳이 병마용갱이라고 여기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만 해도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요. 우리 학교 운동장한 4개 정도 이어놓은 규모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직도 발굴 중이에요. 얼마나 클지 아직도 가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무지하게 큰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 무덤 만드는데 누가 동원했을까요? 백성들이에요. 이 무덤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어디서 나왔을까요? 백성들이 내 세금이에요. 그렇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서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가고 쌓여가고 쌓여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중국을 통일되면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흉노랑 싸우느라 베트남을 전복하느라 전쟁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분노는 결국에는 터질 때까지 차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황제가 죽고 정치가 어지러워지게 되면서 진나라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제도에 뭔가 균열이 생기게 되죠 그 사이로 불만이 빵 하고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농민 봉기가 터져 나오게 돼요 자이 진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진나라가 망할 수, 망하게 할수망된 까닭이 근본적으로 법가적 통치에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진승과 오광이 난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음. 농민 봉기의 거의 시작과도 같은 사건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느냐 진승과 오광은조그마한 동네를 다스리는 마을의 관리였어요. 이들에게 명령이 내려옵니다. 어떤 명령이 내려오느냐? 너희가 다스리는 마을에서 젊고 건장한 젊고 건장한 남자 900명을 뽑아서 만리장성을 지키러 데리고 와라라는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자, 그래서 이두 사람은 부랴부랴 자기가 다스리는 마을에서 900명의 남자를 뽑아가지고 만리장성을 지키러 데리고 가요. 자, 그런데 만리장성을 가다가 큰 강을 만나게 되는데 때마침 여름이고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무지 무지 불었습니다. 이 강물을 무리해서, 무리해서 넘으려고 하다가는 건너려고 하다가는 강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는 그치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강물은 계속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나라의 엄격하고 가혹한 법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느냐? 군대를 데리고 제시간에 오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언제까지 오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못 오면? 사형이라는 법이 있었던 거예요. 자, 진승과 오광, 어떤 상황이었느냐? 시간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강을 건너다가 강물에 빠져 죽으나. 아니면 강물이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도착해서 법에 의해서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거 반란이라 이렇게 봤다가 실패해서 죽으나, 어떤 목숨이에요? 어찌됐든 죽은 목숨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중에 뭐 하겠어? 한번하겠죠 그죠? 어차피 죽어가고 저항이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진나라의 엄격하고 가혹했던 이 법치, 바로 이런 어떤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진승과 오광의 난, 일 시작으로 해서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진나라의 통치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고요. 그 가운데 힘이 강해서 앞으로의 중국을 이끌어 나갈 만큼의 리더십을 가진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누구냐면은, 유방과 항우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음. 자, 그리고 이 둘의 대결 속에서 진나라는 항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한 지 불과 15년 만에 멸망을 하게 되었다는 라 것이죠. 자, 이 둘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를 거두게 되나요? 유방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니 그게 바로 무엇이다? 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진이 망하고 한 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기까지의 시기를 진한교체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진한교체기에 대해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수업을 열심히 듣던 우리 반조차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파서 수업을 더 하기 무척이나 힘드네요. 자, 이번 시간에 대단히 중요한 내용 배웠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은 꼭 다시 복습을 하고서 이해하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